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일라디오 추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3년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일들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일타강사 두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박지훈 변호사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이 주진호 라이브 천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래됐나요? 아. 네 천일째입니다. 아그 동안 힘들었나요? 네 많이 음, 울고 많이 울고 한네 네.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천일에 평온하게 간게 아니라 뭔가 뭐 사건 사고들 뭐 정치적 변동들이 그렇게 많았네요. 천일이면 <웃음> 뭐 진짜 우리나라가 몇번 왔다 갔다 했던 것은데요 <웃음> <같았네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앞으로 어, 다가오는 천일 동안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뉴스. 좋은 뉴스, 정확한 뉴스, 진실된 뉴스,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네.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 준비했는데요. 천일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치킨 교환권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고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짤리지나 마라 이런 분들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웃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 자리 잘 지키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